탈모, 특히 남성형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프로페시아라는 약과 아보다트라는 약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두 가지의 약은 피부과나 내과, 가정의학과의 의사를 통해서 처방을 받아서 구입하는 전문 의약품으로서 현재 탈모치료제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탈모 초기에 이 약들을 복용하게 되면 아주 긴 시간 동안 탈모 걱정 없이 지낼 수도 있으며 약이 잘 받는 분들의 경우라면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서도 점차 굵은 모발이 자라기도 하고 신생모가 자라나기도 합니다. 특히 정수리쪽 탈모에 더큰 효과를 보이며 이는 남성형 탈모에만 해당이 되고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진행되는 탈모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두 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성분의 차이인데요. 프로페시아는 피네스테리드 또는 피나스테라이드 라고 불리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이 있고 아보다트는 두타스테리드라는 성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프로페시아는 애초에 탈모를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위해 개발된 프로스카라는 약의 부작용으로 탈모, 탈모지연, 탈모의 개선, 그리고 탈모치료 효과가 발견이 되어서 개발된 약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프로페시아의 경우에는 체내 유지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하루 정도면 거의 체외 배출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보다트는 그보다 유지 시간이 더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형 탈모는 체내에 있는 테스토스테론과 5알파 리덕타제라는 효소가 체내에서 결합이 되면서 더 강력한 남성 호르몬인 DHT, 즉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이 되고 바로 이 DHT가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는 테스토스테론과 5-알파 리덕타제 효소가 결합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DHT 생성을 방해함으로써 탈모가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5알파 리덕타제 효소는 1타입과 2타입이 있는데 1타입은 두피와 피지선에 분포하고 있고 2타입은 두피와 전립선에 분포하고 있다고 하며 프로페시아의 경우는 2타입의 5알파 리덕타제 효소를 억제하여 탈모를 치료해준다고 합니다. 아보다트는 1타입과 2타입의 5알파 리덕타제를 모두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감기약을 비롯해서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데요.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 또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성욕의 감퇴 그리고 발기력의 저하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실제로 이러한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사들의 소견에 따르면 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전체 환자의 약 3% 내외의 사람만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합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성욕감퇴나 발기력의 저하는 그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늘 변화를 겪는 부분이지만 컨디션이 저조한 경우에는 나도 약의 부작용을 겪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약을 통해서 탈모 치료 효과에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음에도 이러한 걱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약들의 주의사항으로는 처방에 따른 용량을 지켜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가임기 여성이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가임기 여성이 이약 성분에 노출이 되는 경우 태아의 생식기 형성에 부작용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 해도 위험성이 보고된 부분이니만큼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러한 부작용들이 실제로 나타난다면 약의 복용을 중단하여 체내 성분이 다 빠져나가게 된다면 이런 부작용 또한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약을 끊으면 탈모가 다시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아보다트가 체내 유지시간이 더 길고 1형 그리고 2형의 파이브 알파 리덕타제 효소를 모두 억제해주기 때문에 더 강력하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강력한 만큼 더큰 부작용을 줄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약을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미국 FDA에서 승인된 경구용 탈모치료제는 오직 프로페시아 뿐이라고 합니다. 물론 미국 화이자사의 미녹시딜 또한 FDA 승인된 치료제이지만 이는 피부에 발라주는 약으로서 프로페시아와는 차이를 보이며 DHT를 직접 억제해주는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가 남성형 탈모에 직접적인 효과를 더 크게 볼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카피한 많은 약들이 개발이 되어서 기존의 프로페시아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